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출시 2주만에 유저수 1천만명 출시 100일만에 동시접속자수 200만명 최대 동시접속자수 1000만명 돌파 동시시청자수 233만명 연매출 2조 7천억원 650만 뷰의 이벤트 시청 이 어마무시한 기록들은 포트나이트라는 단 한길 게임에서 나온 기록들입니다 그동안 전세계에서 여러가지 온라인 게임의 신기록을 갈아엎은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아온 포트나이트는 현재까지도 전세계 1위 배틀로얄 게임이라는 타이틀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지만 거의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선 그렇게 많은 마케팅과 광고를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괴멸 수준인 유저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포트나이트는 유독 한국에서만 크나큰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국 시장은 예전부터 한번 시장을 휘어잡은 게임들은 쉽게 인기가 사그러들지 않는 철통같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뭐 재밌는 게임이 흥행하면 어느 나라야 그렇겠지만 유독 한국이 심한 편입니다. 당장에 우리나라의 pc방 점유율 탑 o 1 0에 올라있는 게임들 중 무려 5개가 10년을 넘게 서비스 하고 있는 장수 게임들 것만 봐도 알수 있죠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게임은 대체적으로 사람들과 같이 플레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여 다같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거나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하여 함께 플레이할 친구들이 다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래 친구들과 함께 즐겼던 게임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게임이 나와도 외면하는 경우가 잦아 시장의 경직도가 다른 나라보다 강한 편입니다 현재 pc방 순위에 있는 철밥통 그릇들인 메이플스토리와 서든어택 던전앤파이터 같은 경우를 살펴보죠 메이플스토리는 2003년 서든어택은 2004년 던전앤파이터는 2005년으로 각각 무려 16년 15년 14년째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pc방 순위나 게임 랭킹의 상위권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임들입니다 이 게임들은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 시장에 한창 피어오르고 있을 당시에 등장한 게임들입니다 물론 그 전에 위아 같은 장르의 게임들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엔 1세대의 시대이니만큼 지금보다 훨씬 경쟁이 치열했으며 수많은 rpg 게임과 fps 게임들이 시장에 범람하고 있었죠 당시 rpg 게임이라고 하면 성인들이 즐기는 게임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며 리니지와 같은 실사 위주의 그 그래픽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죠 이러던 중 캐주얼한 그래픽으로 등장한 메이플스토리는 rpg는 성인들만의 것이라는 인식을 깨부셨고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나 절 연령층이 많이 유입되었으며 실사 그래픽이나 거대한 길드끼리의 공성전이 주류였던 당시 때의 rpg를 선호하지 않은 성인들도 게임을 즐기면서 메이플스토리는 초딩게임이라는 별명과 함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출시한 던전의 파이터 또한 당시 때에 어디서 보기 힘든 손맛과 액션감을 선사하였고 마찬가지. 캐주얼한 그래픽이지만 메이플스토리처럼 마냥 귀엽고 깜찍한 그래픽이 아닌 좀더 실사감 있고 화려한 이펙트들로 인해 전 연령층에게 큰 사랑을 받았었죠 FPS는 해외에서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크게 인기몰이를 하자 보다 더 묵직하지만 누구나 큰 손기술이나 학습 없이 단순히 플레이가 가능한 서던어택을 출시하였고 당시 때 조금 더 마니악하고 시스템 특성상 여러가지 컨트롤을 요구했던 스페셜 포스를 밀어내며 압도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덕분에 당시 90년생들에겐 메이플스토리 던전은파이터서든어택이 게임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의 중심이 되거나 학교가 끝난 뒤에 함께 pc방에서 다같이 즐기는 단순히 하나의 게임을 넘어서서 당시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들에겐 하나의 문화로서 뿌리깊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비슷한 장르의 게임이 여러 등장하였고 몇몇 게임들 같은 경우는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게임들을 훨씬 뛰어넘었던 작품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역사 속의 저편으로 싹다 날아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장르에서 확실하게 입지를 다진 게임들은 쉽사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인 것이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와중에 등장한 배틀그라운드 는 국산 게이밍과 더불어 한번도 사람들이 경험해본 적이 없는 장르인 배틀로얄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무리 써도 노택이 큰 인기를 끌었다곤하나 많은 불명의를 안고 있었으며 아무래도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 게임이 물려갈 수 밖에 없었죠 나름 몇십년만에 내놓은 후속작은 한달도 못가 폭망해버렸으며 경쟁작이라고 출시한 수많은 게임들은 새로운 게임은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그냥 즐기던 게임이 익숙하고 편하다고 같이 할 친구가 없다며 외면해버리거나 계속된 업데이트와 퀄리티적인 측면으로 게임을 밀어붙이려고 해도 시장을 독점해버린 콘크리트층을 뚫지 못해 몇 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둘씩 사라져갔으며 현재까진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이렇다보니 딱히 할만한 fps가 없어서 기존에 하던 게임이나 주구장창 하던 대체제가 절실했던 유저들에게 배틀그라운드는 2010년대에 걸맞는 각종 sns와 많은 인터넷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게임을 접하고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고 대중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패키지 게임 스팀 게임이라는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틀그라운드라는 새로운 개척지로 유저들은 발을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팀 최고 동시 접속자 수 300만을 돌파하면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둔 게임이 되었죠. 앞서 설명했듯이 이렇게 거대하게 성공을 거둔 게임들은 대한민국에서는 하나의 큰 문화가 되곤 합니다. 게임이 크게 흥행을 하여 너도나도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매니아층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스며들면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주체가 되고 크고 작은 단체나 친목 그룹들이 생겨나죠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대한민국에서는 해당 게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콘텐츠의 소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렇게 성공한 하나의 게임 속 요소들을 이용하여 마케팅을 펼치는 등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게임은 단순히 게임을 넘어서서 하나의 문화로 뿌리기게 자리를 잡죠 이렇게 배틀그라운드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던 시기에 갑자기 등장한 포트나이트는 당연하게도 참밥신세가될수 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실사 그래픽 위주의 게임을 선호하고 포트나이트는 소위 양키센스라고 말하는 카툰 렌더링식 그래픽이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존재하는데 사실 이렇게 단편적인 결론을 내리기엔 같은 캐주얼한 그래픽인 리그 오브 레전드가 우리나라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2016년 17년도를 휩쓸었던 오버워치 2018년도를 잠깐 휘어잡은 에이펙스 레전드의 흥행만을 두고 봐도 사실 그래픽적인 부분이 우리나라의 흥행 실패 요인이라는 의견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려운 조작에 따른 높은 진입장벽과 이에 따라 mmr이 존재하지 않는 고인물 매칭 덕분에 게임을 즐겨볼 새 없이 적들에게 무력하게 당하고 끝내야만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컸다고 볼수 있죠. 나는 이게 벽인지 계단인지 하나둘씩 눌러서 건축물 짓는 것 마냥 어버버거리면서 하나하나 쌓고 있는데 저기서는 실시간으로 63빌딩을 세우면서 나에게 다가오면서 총을 쏘는데 게임이 될리가요. 참 웃긴건 그동안 포트나이트 측에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보다는 이상하리 많지 게임을 즐기지 않는 한국을 향해 마케팅에 더 힘을 실어왔습니다. 여러가지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는 물론 PC방 무료화도 진행하였고 한국에서 흥행한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나오는 스타로드를 앞세워 TV를 비롯한 각종 광고에도 많은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유행으로 자리잡고 상대적으로 플레이가 쉬운 배틀그라운드를 놔두고 굳이 공부가 필요한 건축 시스템과 이미 실력 격차가 크게 벌어져서 고인물들이 판치고 있는 포트나이트를 플레이할 이유 이유는 없었기에 모두가 아시다시피 결과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포트나이트는 각종 이벤트와 한국에서 대규모의 대회도 개최하는 등 사실상 대기업에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한국 유저들을 늘리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쏟았지만 처참하게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가망이 없다 생각하고 장사를 접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이 끈질긴 포트나이트는 또 한국 유저들을 다시 끌어 모으기 위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3일 포트나이트는 역대급 라이브 이벤트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벤트 당일 하늘에서는 수십개의 미사일이 날아와 균열을 일으켰으며 이 균열로 인해 움직이기 시작한 운석은 지면과 충돌하여 엄청난 에너지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이후 모든 플레이어가 날아가기 시작하면서 세계는 하나의 블랙홀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다이나믹한 라이브 이벤트는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만 400만 트위치에서 150만 트위트에서 100만이라는 엄청난 동시 시청자 수를 경신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 이벤트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블랙홀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포트나이트는 포트나이트 챕터2라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포트나이트의 제 2막을 알렸습니다 이 업데이트에서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해왔던 고인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y와 mmr을 도입하여 드디어 실력기반의 매치메이킹이 이루어지도록 패치가 진행되었으며 게임의 진입장벽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듀토리얼조차 없이 맨땅에 헤딩을 해야 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듀토리얼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수중 탈 것과 붕대 바주카포 팀원 업기 등좀더 다양한 팀원 상호작용을 도입함으로써 더 이상 마케팅이 아닌 게임 내부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뜯어 고쳐 한국 유저들을 다시 한번 사로잡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트나이트는 저조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큰 상금을 걸고 대회를 열만큼 유저들을 잡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짝사랑을 애타게 2년동안이나 지속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패치를 한국을 위해서 다 바꿨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애처로울 정도로 한국을 향한 포트나이트의 짝사랑은 언제쯤 이루어질지 궁금해지네요. 솔직히 이정도로 일방적인 애정표현도 하고 최근에는 그 유명한 스타워즈와 콜라보도 진행하여 화려한 인게임 이벤트도 진행하는 만큼 한번쯤 플레이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